여러분, 안녕하세요. 너스트리 너입니다. 오늘은! 따자잔 More a more 이라는 똥덩어리들을 갖고 왔는데요. 키카 굿즈라는 사이트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똥덩어리 들이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피규어입니다. 여러분, 피규어. <웃음> <웃음> 웃어? 이거 말고, 제가 또 협찬으로 받은 거는, 다음에 올라갈 영상은 진짜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주 영롱한, 제가 픽한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 와우! 한국에서 팔지 않지만, 키카 굿즈 들어가면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으니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 들어가셔서 구경 한번 해보리십쌉쇼 하나 둘셋넷 다섯 여곱 여덟 개총 여덟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얘네는 시크릿이 있나? 시크릿이 두 개나 있는데 짜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두 개나 이렇게 들어있네요 다 영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물로 빨리 보여드릴게요 앞에 너무 귀여운 똥덩어리가 이렇게 쉐키쉐키 쉐킷쉐킷 쉐킷 하면서 있는데요 제가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 투명한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키라는 피규어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한 다리는 이렇게 은박지 같은데 이렇게 들어있고요 쫄리는 맛이 없네 다 들어있으니까 오대따 크다 우와 이거 뭐야? 풀박이야? 풀박이야 풀박을 보내준 거. 우와 우와 누구긴 키카 굿즈라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그리 이거 봐요 안에 진수가 들어있는 똥덩어리예요. 만은 사람이 싼똥인가봐요. 그리고 약간 색깔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늘색에서 약간 노란색으로 그라데이션 된 거. 영롱하지요 밑에 보면 약간 은단 같기도 하네 똥덩어리 쉐키 피규어입니다 카드는? 심플 so 쏘심 simple. So simple. Simple, simple, simple. 네? 이렇게 했어 약간 이제 부자집 똥덩어리가 하나 나왔고요 다음은 초콜릿 똥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코 덕후거든요 초코 똥덩어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와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난 금손이야 역시 <웃음> 진짜 뭔가 진짜 똥똥을 같다. 어우, 이렇게 잡고. 어우, 냄새! 해갖고 이렇게 똥똥이 나는데요. 제가 똥을 싸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웃음> 왜? 초코똥이 나온답니다. <웃음> 저는 똥을 싸면 이렇게 초코 가득한 초코똥이 나온답니다. <웃음> 귀엽죠? 너무 귀엽지? 오, 우 o 똥. 제일 귀여운 똥이 나왔어요. 이 똥이 제일 귀엽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음 똥덩어리는 누가 싼 똥덩어리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하고 똥 안에 들어있는 그 아, 더러워. <웃음> 내용물이 좀 달라요. 새! <웃음> 어, 핑크 똥! 어. 화학적인 냄새가 나지? 약간 핑크 화학 똥인가? 얘는 똑같은 애인데 안에 비즈에 셀레브레이션그렇게두 마리가 들어있는데요! 네, 색깔만 달라요! 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심플! 얘는 좀더 찰랑찰랑거리는 똥덩어리에요 여러분! 어! 꽃을 쌌네! 누가 꽃을 쌌어! 여기 안에 보면 여러분 꽃이 들어있어요! 꽃 똥이에요 꽃 똥! 얘가 새끼 새끼 새끼! 핑크색 꽃 똥! 이렇게 나왔어요. 음. 너무 귀여워요. 카드는 뭐볼 것도 없어. 그냥 똑같아. 카드는 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스킵 스킵 스킵. 다음 똥덩어리. 와, 저기 땡이야. 젤리곰이 똥을 싼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안에 젤리곰이 가득 들어있는 똥덩어리예요. 어, 귀여워. 네개 남았어? 그 다음은? 오! 크림 똥똥어리야? 안에 보면은, 여기 크림. 크림 먹고 싼 똥이에요. 이거 자꾸 똥똥어리면은, 노랑 딱지 이런 거 붙는 거 아니겠지? 한번 붙나 테스트해봐. 아니겠지, 야, 똥발바는 노래도 있는데. 어, 여기 똥똥어리들 한 가득 이네 책상에. 다음은? 시크릿은 없을 거야. 내 인생에 시크릿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도 안 된단다! 아. 시크릿은 아니고요 오 얘도 너무 귀엽다 핑크 초코 똥덩어리에요 여러분 따단. 딸기 초코를 먹었더니 이렇게 딸기 똥이 나왔어요 안에는 약간 이런 M&M 느낌의 그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퀄리티는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색 미스도 좀 있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퀄리티는 아니라는 걸꼭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M&M 느낌 그냥 느낌이에요 M&M은 아니고 M&M 느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연봉 2천 연봉 2천? 마지막 혹시 시크릿? 이거 시크릿? 가요! 오 마이 갓 No s e c r e 솜똥이 나왔어요. 솜똥. 안에 이렇게 빵글빵글한 솜똥. 얘는 소리 안 나. 얘는 쉐키쉐키시안 쉐킷, 돼.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 너무 귀엽죠? 그러면은 여러분. 음... <웃음> 뒤졌어 내니 촬영한테 반와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지만은 키덜트 유튜버 이신 쫑토이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보내 주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핀배지가 있었어요. 아무리 뒤져도 그게 나오지가 않는 거야. 어느 날 인스타 스토리로 제가 원했던 핀배지를 올리신 거예요. 아, 이거는 구하지 못하는 거라고, 지금은. 그리고 나서 6, 7개월 지났는데, 구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그냥 음. 선물로 드릴게요 해가지고. 났어? 음. 넙죽은 아니지. 넙죽받은건 아니지? 꼭 사겠다고! 사겠다고! 사겠다고! 사겠다고! 했는데 아 노아님 이건 진짜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로 생각하시고 팬으로서 뭐 어쩌저쩌 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거북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초코덕후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여러분 야 이거 또 나만 준게 아니야 너랑 같이 있는 거딱 뻔냐고 두 개를 포장을 하셨어 오. 미쿠 갬성 또나 좋아하니까 또 미쿠 갬성으로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 오! 이거야 이거! 이거! 나 이거 너무 원했던 거잖아! 내가 원한 근데? 게 이거잖아! 기다려봐. 마지막에 보여줄 이거는 선물로 보내주신 거 같아요. 편지 아니야? 편지 써 있나? 누아님 안녕하세요 누아님. 쫑토입니다 하하 내가 <웃음> 지금 사진으로 만든 엽서래아 <웃음> 직접 찍은 거. 어. 뭐. 최고의 선배님! 존경합니다. <웃음> 언젠간 디즈니랜드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정도에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직접 찍으신 거야 와 너무 잘 찍으셨다 어머나 세상에나 케 이렇게 불스아이 이거 미국 디즈니 같은데? 이렇게 이것도 미국 디즈니 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건 도쿄 디즈니 네. 이거는 오사카에 있는 그 유니버셜인가?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거안 했네. <웃음> 너무 귀엽잖아. 쏘 <소> 예뻐! 짠! 여러분 <웃음> 대박이죠? 너무 귀엽죠? 이것 봐요. 쏘 영롱한 거 보세요. 구하기 힘든 건가 봐요. 오, 이렇게 뒷모습, 앞모습. 짠! 이렇게 해서 <웃음> 너무 귀엽죠? 이렇게 포인트로다가 이렇게 하나씩 가방이든 딱 달아가지고 잘 달고 다니겠습니다 야난 끝났어 둠라라라라아 어, 힘들어 깃빨려깃빨려깃빨려깃빨리겠지만